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둘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문답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대답은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세 부분이란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자와 그러한 자의 삶을 복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우리가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겠는가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복된 인생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어야 하겠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더잘 살지를 걱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잘 죽을지도 걱정하지 않지요. 이미 우리는 그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앞날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뭐가 다른지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질문의 중심이 여전히 나에게 있으면 이두 번째 문답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첫머리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위로 가운데 있는 복된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혹시 부자 청년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청년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영생에 들어가는지를 묻는 한 예수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다가온 어린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락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말려도 예수는 그들을 안아,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바로 그 어린아이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복된 자가 되어버린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셔서 호랩산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 율법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한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한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킨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 문답은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또는 그 답대로 행했다고 해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복된 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세 가지 지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세 가지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 지식에 이름을 붙여서 삼중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요리문답서를 작성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이것이 세 가지라고 말한 이유는 이 요리문답서 전체의 구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총 12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답들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복된 인생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이 요리문답 100, 스물아홉 개에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세 가지란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곧 인간에 대하여 알아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이것은 누가 구속하며 어떻게 구속하였는지에 대한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입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지요. 바로 감사입니다. 이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를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시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다름질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까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